밥을 어, 잘안 먹는데 이건 꼭 먹어 여기 t 튜 d i 예요 was s t u d i 그 I w 귀신 studio. I was s t u d i 어 I was studio. I w a 네 번째 알람을 끄는 현아루 알람을 왜 해놓으신 거죠? 제주도의 두 번째 밤이 밝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 역시 오늘 헬기가 뜨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블라인드를 올렸다가 황급하게 내렸죠.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제가 사실 엄청난 잠보거든요. 근데 현아가 더 잠보네요.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출출. <웃음> 어제 먹은 맥주가 올라오네요. 잘설아, <웃음> <웃음> 가장 어려운 관문은 끝났어. 이 닦기는 끝났단 말이야. 이제 세수 들어간다. 공주님 일어나, 실 시간이에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e 나 가못 뜨게 됐는데 날씨 때문에 서울에서 오고 있는 여자이호는 몰라요 <웃음> 그래지 미안해요 서프라이즈! 유진아! 오늘 얘기못한여기 하고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미안 이 영상으로 내가 얘기할게 미안 안녕 <웃음> 자 도착했습니다 내가 <웃음> 와 제주도에 오면 은 제가 진짜 꼭보는 최강 맛집 어딘지는 영상 다보면 알려드릴게요 야 여기 이게 진짜 쩔어. 반장 어, 장 내가 좋아하는 반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고등어 <웃음> 아, 약간 아저씨 같았어. <웃음> 이 대가리를 잘라가요 네네네. 어지 하시네요. <웃음> 오 와우. 와와. 와. 짜자짜자 좋은 바닷속 삶파어 말해버렸다 어 영상 끝난 말이 말하라 했는데 편집해줘 나아났다 텐션이 막걸리 앞에서 살아났어 짜자자 아 너무 맛있어 아. 자렸다 내가 원래 밥을 잘안 먹는데 오늘 밥좀먹어 아, 짜너 간장게장 못먹맛 봤어 음! 음! 음. 도 맛있네. 아! 어. 음. 너무 맛있다. 막걸리 너무 맛있네. 진실의 미간이 나오잖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이렇게 보고 예쁜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 <웃음> 뭐로먹왔어 좀 내셨는데요? 사람 좀 내셨는데요? 거의 그 정도면 돌려받기 수준 아닌가? 내가 안 좋아하는 빵. 진짜 처음 왔어 오 프로페셔널한 현아 씨. <�front 전망 organisation> 성공. <flows> 저희도 찍을 거예요. <놀라> 어머니 아버님들이 찍으셔서 저희도 찍을 거예요. 여자 이호가 왔습니다. 봐봐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너랑 똑같아 등장이. <웃음> 여준아, 근데 오늘 헬기가 안 뜬대. 어, 진짜로? <웃음> 네, 헬기 타러 왔는데. <웃음> 아니 우리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근데 이거 한명없어 <웃음> 헬기가 주가 아니야. 사실 무슨 건 없긴 해. 해. <웃음> 그 예상했던 바로 그, 그 반응이야 한 명은 밑에서 하고 한 명은 다리 올려 w about it.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about i a b o w a o n t w a o t n t a t 에 얘 사장님 물러가라! 자, 이거 가더 무서워 근데 아까는 진짜 엄청 무서웠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랬는데 딱봤데공동묘지인 거야 야야야야야 아니 야 천천히 천천히 <웃음> 사파리! 사파리 야 사파리! 야 사파리. 야! 야야야 야, 야, 사파리 됐어 야. <웃음> 깨끗하다 진짜 한번 대박. 여름에 한번 더 오라고? 응. 이 멤버로? 이 아, 멤버로 <웃음> 이 멤버. 어 아, 괜찮은데? 이거 어때요? 언니한테 피해 가요? <웃음> <웃음> 안 나와요. <웃음> 여기에요 <스튜디오에요? 웃음> 아, 여기 스튜디오 예요 좀... 언제 끝나? 자 아, 이제 밥 먹으러 어, 나가 보겠습니다. 어, 야,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러워. 그게 맞아. 을씨여서. 우리 현아를 위해서 아까 그 공동묘지 하면서. 와, 어, 공동묘지. 왜 제일 그래, 왔어? 야, 여기 맞아? 야 여기 맞아. 맞아. 우리 일리로 들어갔으니까. 아, 여기 어, 앞에 왜? 김서림이. 야, 이러다가 누가 앞에 팍 튀어나온다. 그냥 죽을게. 다시 <웃음> 아니잖아. 야, 아니야. 야, 야개 무서워. 여기 너무디야. 안아 아니네. 길이 아니네. 솔직히 아니야. 야, 야, 야, 조심해라. 야, 근데 내알을 으시면서 봐봐. 어떻게 그러다 귀신나 어떻게 하지 마. 안나 귀신. 승의 아, 귀신 어딨어 아. 귀신,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너무 너무 설렜는데? 아니, 아. 여기다. 여기가 또 간천엽을 줘요, 간천엽. 제가 또 간천엽을 너무 좋아하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집 알아? 심이야 인마 그심이야 그래, 인마 음, 맛있네 내장통 이건 내장자 석스리 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내가 등장한 찐코. 우리 첫날 왔을 때 못했어요. 앞에 안 보였어. 음. 제주도에 마지막 네 시간 일기다가 가자고요. 지금 창문 좀 열어줄래? 이게 진정한 가스라이팅이지. <웃음> 다시는 가스라이팅 하지 않기 약속. 왜 이거 안 들어? 자메국수 먹으러 출동 자메국수 먹으러 는데 웨이팅이 너무 좋은데? 원래 여기가 진짜 유명하긴 한데 더 커졌어요 더 커져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네 간다 간다 간다 <웃음> 맥주는 소화제 악플은 싫어요 <웃음> 김치가 겉절이다 겉절이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웃음> 김치는 좋아요 멸치 냄새 미치렸다 붙 새가 빨리 다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술 먹고 먹으니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지? 면이 안 보이는데요? <웃음> 안 됐어, 안 <웃음> 뭐 뭐야? 왜래 그래? 진심 기침이 너무 피난적인거겨 너무 했어 진짜 아니, 3일 동안 먹고 이런 것만 찍어가지고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사실 어? 제주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다운 야 우리 여기서 그거 틱톡 찍자 아무 <웃음> 가식 같은. <같아>. 오기안졌어니 <웃음> 아, <이렇게> <웃음> 바쁘게 움직이면돼 아니. 이자아 아. <뭐야>. <웃음> 아 <웃음> 끝났다. <웃음> 아, 제주도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자놀이 한번 탔어. <웃음> 와나 여자들 이렇게 다는거 <웃음> 처음이야. 사진은아직니까 그러니까. <웃음> 원래 목적이었던 헬기는 <웃음> 못 탔지만. 이연들을 만났고 제가 또 이렇게 이어줬는데 네, 너무 잘 맞고 그니까. 어저께 처음 본 사이예요. 둘이. 우리는 어. 여자 여자. 어. 네? 너무 재밌었죠. 유진 씨 어땠어요? 너무 즐겁고요. 네. 근데 다음번에 우리 좀 여성스러운 컨스를 좋아요 좋아요. 카스를 하기로 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절대 안돼요 소리는. 어, 절대 얘는 될 수가 없는니까화고 어. 봤는데 이 졸리대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 멤버로 다시 한번좀 <가 Otto> 예쁘게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멤버이멤버 악플은 싫어요 하고 싶어 가있어요 저희 셋이 그룹명을 정해주신 분 당첨자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제주컬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내에서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십시오 가마 받기 없이 사용이 많지는 법고